자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어, 많은 아마추어분들이 가장 힘들어 하시는 바로 왼팔 왼팔을 써라 라는 이야기를 가장 많이 들으실 텐데 왼팔을 조금이라도 더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 혹은 왼팔을 사용하지 못했던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려고 해요 자 우리가 흔히 들 다운스윙을 할때 특히나 백스윙보다 다운스윙을 할때 다운스윙 왼팔로 끌고 들어와라, 왼팔로 던져라, 뿌려라 라는 이야기를 가장 많이 듣잖아요. 자, 근데 왼팔을 사용할 수 없게끔 만들어주는 상태에서 백스윙을 올라가다 보니까 왼팔을 사용을 못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런 경우가 어떤 경우냐. 자, 우리가 백스윙을 올라갈 때 테이크백을 가고 자이 상태에서 코킹이 시작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은 먼저 테이크백 갈 때부터 오른팔로 이렇게 당겨주면서 테이크백을 혹은 돌려주면서 테이크백을 가게 된다 보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오른팔 팔꿈치가 굉장히 일찍 굽게 돼요. 일찍 굽더라도 몸에 이렇게 안에 있는 상태에서 이 팔이 몸에 바깥쪽으로 벗어나면서가 아니라 이 팔이 몸에 붙어있는 상태에서 몸의 안쪽에 있는 상태에서 구부러지게 되면 큰 상관이 없지만 이 오른팔 팔꿈치가 몸 바깥쪽으로 나가면서 클럽을 당겨주게 되면은 백스윙 탑에 올라갈 때 지금처럼 이렇게 오른팔꿈치가 벌어지는 백스윙탑 모양이 굉장히 심심치 않게 굉장히 쉽게 발견이 되고는 해요 혹은 내가 테이크백은 잘 가더라도 코킹을 하면서 클럽을 들어 올려줄 때 손목의 힘으로 클럽을 꺾어주면서 올려줄 때랑 오른손 요두 손가락 받쳐주는 손가락의 힘으로 들어 올리면서 클럽을 꺾어줄 때랑 백스윙탑에서 의 오른팔 의 모양이 다른 거를 지금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렇게 오른팔꿈치가 이렇게 벌어진 상태에서 다운스윙을 시작을 하게 되다 보면 은자 왼팔이 들어오는 각도가 이렇게 들어오게 돼요. 여기서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은 단순히 팔만 들어오면 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클럽이 어느 정도는 라인을 타고 들어오는 걸 보고 있으실 텐데 몸의 회전과 함께 클럽이 들어오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바깥쪽에서 클럽이 들어오는 걸 보실 거예요. 혹은 여기서 오른팔을 들어 올리면서 백스윙 탑을 팔꿈치를 벌리면서 만들었기 때문에 대부분 하시는 동작이 이대로 덮어지시는 거예요. 일단 다운스윙 때 왼팔로 클럽을 끌고 내려와주기 위해서는 테이크 백을 갈때 조금 더두 팔을 밀어낸다는 혹은 접더라도 이 팔꿈치가 몸 밖을 벗어나는 게 아니라 내몸 안에 위치를 하면서 이렇게 접어주고 코킹을 할 때도 들어 올릴 때도 꺾어 올린다는 느낌 밀어 올린다는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그립 끝을 밀어 올린다는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오른손으로 특히나 팔꿈치로 들어 올린다는 느낌으로 백스윙 탑을 만드시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오른팔 팔꿈치가 심하게 벌어지면서 다운스윙 클럽이 라인을 타고 들어와야 되는 걸로 오른팔이 막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으실 거예요. 이렇게 나는 클럽을 이렇게 그립 끝이 공을 바라보게 이렇게 클럽을 처지기 위해서 내려와서 인아웃 궤도로 공을 치고 싶은데 클럽이 처지는 걸 오른팔이 막아버리기 때문에 클럽이 이렇게 들어와요. 자이 상태에서 공을 맞추려면 내가 어깨와 오른팔을 이용해서 덮어 치는 방법 말고는 오른팔을 이용해서 치는 방법 말고는 공을 칠 수가 없어요 혹은 이 상태에서 인사이드 아웃스윙을 하기 위해서 팔꿈치 이렇게 접으면서 돌려 들어와요 이렇게 들어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뒷땅이 좀 많이 나게 되죠 그래서 먼저 조금 더 간결한 인아웃스윙 조금 더 정확한 인아웃스윙 조금 더 깔끔한 인아웃스윙으로 클럽을 왼팔로 쭉 뿌려서 던져서 보내주기 위해서는 이렇게 로테이션까지 같이 시켜가면서 쭉 보내주기 위해서는 백스윙 탑에서 오른팔이 버티고 있다는 라 느낌이 들면 절대 안 돼요. 이렇게 셋업 때 양팔이 모여져 있는 이 간격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백스윙이 올라가야지 그대로 왼팔이 클럽을 끌고 내려올 때 오른팔이 방해되는 역할을 하지 않고 왼팔을 서포트해주면서 좀더 강력하게 끌고 들어오는, 좀더 강력하게 뿌려주는 좀더 강력하게 로테이션을 시켜주면서 지나가는 스윙을 만들 수 있는 게 바로 이 백스윙 때 오른팔의 역할이에요. 오른팔은 들어 올려주는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왼팔이 쉽게 코킹을 하고 백스윙 탑으로 올라갈 수 있게 옆에서 서포트 해주는 역할. 오른팔 한 팔로만 들기는 너무 무거우니까 오른팔은 이렇게 대어놓고 서포트를 해주는 역할로만 올라가게 되면 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오른팔 팔꿈치의 방향이 아래로 뭐, 접시를 만들, 접시를 들고 있는 모양, 손모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팔꿈치가 중요한 거예요. 이 팔꿈치의 진행방향이 손이 이렇게 세워져 있더라도 수직 아래를 향하게, 그래서 클럽을 그대로 끌고, 뿌리고, 던질 수 있게 만들어주는 예비동작을 코킹 때부터, 테이크백 때부터, 테이크백에서부터, 오른팔이 벗어나지 않게 만들어주셔야지 조금 더 쉽고 편하게, 왼팔을 이용해서 뿌리고 던지고 로테이션까지 시켜주는 팔로우까지 치키링까지 방지되는 스윙을 만드시는데 조금 더 편하게 진행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